이번 정류장은 LH 4단지입니다. 다음은 동원 로얄뷰크 1차 아 파트입니다. 2023년 1월 1일부터 상위 국가유공자 승차 증명서 제시 방식의 무임 승차 제도가 종료되어 오니 대상자께서는 신규 교통 복지 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동은 로얄듀크 1차 아파트입니다. 다음은 다른 교입니다 산위부다테라스제흥 아파트입니다. <목소리도> 참여자는 두산의 위보다 테라스의 제흥아파트입니다. 다음은 한빛마을입니다. 마을입니다. 다음은 달산마을입니다 I say